안녕하세요. 편안 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또? 또? 또? 네, 그래픽카드입니다. 근데, 어, 현명한 구매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한다고 한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 오늘 영상은 특히나 못 참고 여름방학 때 PC를 사겠다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해당 영상은 4000번 출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오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영상입니다 존보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굳이 3000시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근시일 내에 그래픽카드 혹은 PC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웃음> 태클 받지 않겠습니다 4 0 0 0시즈 사면 되지 존보 타야 되지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당장 PC 사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가격표로 알아보는 그래픽 카드 가격 과연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어, 특히 생방에서 진짜 너무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성전님 하루가 멀다고 그래픽 카드 가격 내리는 중인데 연말까지 버티면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한달 정도만 더 버티면 혹시 더큰 폭으로 내릴까요? 뭐 이런 거. 진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3000 시리즈 출시할 때2000 시리즈 가격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3000 시리즈 신형 나오니까 2000 시리즈 가격 좀 많이 내리지 않았느냐. 어, 어 그때 많이 내렸으면 당연히 4000 시리즈 출시할 때3000 시리즈도 많이 내릴 테니 그때 3000 시리즈 사면은 이득 아닌가. 이런 거. 혹은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갈 이유 같은 건 없나요 뭐 송조님이 생각하는 최저가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것들 어 마지막으로 이제 4000 cg 어느정도 가격에 나올까요 요거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첫번째를 답변 하려면은 두번째를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3000 cg 출시할 때2000 cg 가격 어땠나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어, 2070 슈퍼, 2060 슈퍼, 2080 슈퍼가 출시된 게 19년 7월입니다. 근데 제가 19년 7월에는 이걸 넣어서 표를 만들지 못했고요. 얘가 한 중순쯤에 실제로 물건이 나왔으니까. 8월에 표를 만들었었는데, 8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2070 슈퍼가 대략적으로 62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고요. 2080 슈퍼가 단어와 취재가 기준으로 9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2000 시리즈 출시했을 때1000 시리즈 가격이 얼마나 내렸을까요? 궁금하죠? 사실 1000 시리즈 가격은 이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됩니까? 네2070뭐2080 가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 때편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 시리즈 출시된 게3000 시리즈 출시될 때 얼마나 내렸나?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3080, 3070, 3060ti가 출시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8070이 먼저 한 8, 9월 달 사이에 나왔었고요. 60ti가 좀 늦게 나와서 20년, 12월 때 나왔습니다. 이 때의 기준을 봤을 때, 3060ti는 2080 슈퍼와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가격도 비슷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얘가 가격이 거의 안 내렸습니다. 아, 물론, 그 전달에 비해서는 내렸는데요. 그래도 뭐 90만원 정도 했죠 2080 슈퍼 가기 여전히 90만원이었다고요 2070 슈퍼는 얼마일까요?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56만원입니다 저번달에 비해서 6만원 정도 내렸으니까 10% 정도 하락을 한거죠 62만원에서 56만원으로 근데 얘 출시 시기에 가격에서 사실상 신제품 나오기 전까지 가격을 한번도 안내렸던거야 뭐 특가 같은건 중간중간 있었겠지만 최저가 기준은 거의 똑같은 가 가격을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얘가 출시했을 때 얼마? 자, 62만원입니다. 단종되기 직전에 얼마? 62만원입니다. 이 때가 3000시즌 나올 때인데. 요 그다보니 제가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1 0 0 0시즌즈까지 정리를 해왔는데 2060 성능은 1070Ti와 거의 같습니다. 1070Ti가 처음 출시했을 때 가격이 제일 싼게 61만원, 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2060 출시 시점 기준으로 19년 1월 기준으로 55만원 약 6만원 5만원 정도가 내렸죠 그래서 얘도 10% 내렸습니다 1070 t 그리고 1070 같은 경우에는 2060보다도 성능이 낮은 편인데요 얘가 첫 출시할 때 아머가 47만원 호프가 제일 비싸는데 6 2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헷갈릴거예요 어, 저가형하고 고가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제싼 제품은 보통 보는게 맞겠죠 제싼 제품이 47만원인데 이거 단종되기 직전에 45만원 이었습니다 2만원 밖에 안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형이 뭐 전송비도 당연히 좋을거고 새로운 기술도 들어가있고 그런데다가 가격대비 성능도 더 좋은데 구형제품 가격은 생각보다 크게 안내립니다 심지어 이 2060이 나오고 안뒤에도잘 뭐 모르시는 분들이었겠지만 1070ti를 사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1 0 7 0 t i 오버포텐셜 좋지 않냐 1070은 일단 70시리즈 아니냐 이러면서 이걸 사신 분도 있어요. 이거 4 0만 주고 안 사고 이걸 5 5만 주고 사셨다고요? 자 그런데다가 2000시리즈도 사실 3 0 0시 출시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2 0 8 0슈퍼가 3060T나 성능이 같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출시할 때 8월달에 89만원이었는데 오전 평가는 91만원이고 근데 단종되기 직전에도 89만원이었고 그리고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제품, 싼 제품이 60만에 나왔는데, 대종될때 56만 5천 원 했어요. 그니까 러 4만 원도 안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종종 물어볼 때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걔네 가격 내렸을 때, 신용 나올 때도 10% 정도밖에 안 내렸거나, 아니면 가격 안 내고 단종했던 걸로 기억한다. 제 기억이 맞았었어요. 실제로 1000 시즈가 2000 시즈 나올 때, 가격 거의 하락이 없었고, 2000 시즈가 3000 시즈 나올 때, 가격이 10% 정도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아니면은, 가격 하락 안 시키고 그냥 단종시킨 제품도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1000 시리즈 때는 거의 안 내렸는데 2000시리 때는 조금 내리긴 내렸죠. 왜 내렸냐면요. GTX 900 시리즈는 내가 기억하기로 970도 뭐40 몇만 원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1000 시리즈 가면서 얼마, 얼마입니까? 거의 뭐 50만 원대. 좀 올라서, 올라서 나왔죠. 비싼 건막 60만 원대. 근데 또2 0 0 0시즈 가면서 또 똑같은 7 0시즈가 얼마입니까? 60만원대 또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또3 0 0 0시즈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큰폭올로왔죠3 0 0 0시즈 가면서 무려 상공 7 0 가격이 70만원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10%에서 20% 계에서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다보니 3000시즈는 사실 가격을 내릴 폭이 좀 여유가 있겠죠? 왜 그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격이 그 앞에 것처럼 안내리진 않았습니다 3000 시리즈는 지금 신제품 나오기도 전인데 재고 처리한다고 생산량 증가시켜놨잖아요 최고 때문에 그 재고 처리한다고 가격을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출시가까지 내려간 애들도 있고 달러 상승폭을 생각하면 은 사실 출시가하고 똑같이 팔면 은 어떻게 됩니까 15% 손해죠 맞죠 아, 성준력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도 뭐, 가격이 내린 거 아니죠. 출시가랑 가격 똑같은데. 원래 계약을 달러가 기준으 하기 때문에, 출시가랑 똑같다 하더라도, 달러가 그 당시 기준에서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때는 1,100, 뭐, 한, 4,50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1,310원이니까요. 어, 그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출시가와 동일해졌거나, 아니면은, 출시가보다 싼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선박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선박령? 신제품 출시할 그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구제품 그 가격을 미리 빼놨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다시피 떨어져 봤다 10%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론은 미리 내놨어요 결론 안내린 10%? 글쎄요 다 안내릴걸? <웃음> 결론 다 내려놨어요 이거 1번은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솔직히 특정몰에서 특가하는 아아 이상 다나와 최적가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같 이제 이 가격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별로 안 내렸습니다. 10% 정도 내렸지 가격에더 내려갈 이유는 없나요? 있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한개라도 팔려고 이런 노력 안 하는 사람이야 <웃음> 내가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달러가 어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 어느 정도 더 내릴 폭은 있습니다. 혹은 3080 12G 이상급은 여유가 있어요. 내릴. 이거 왜 그러냐 면은 2080ti는 얼마였습니까? 140에서 184였어요. 근데 그뭐 3090ti라는 이름으로 막 300만원짜리 이런 그 카드 만들어냈었잖아요. 걔네들 300만원 받을만한 고부가가치 상품입니까? 난 아니다 생각하거든? 성능차이가 3080하고 얼마차이 난다고? 20%도 차이 안나죠? 근데 그게 막새벽가게 받을... 아 그정도 제품 아니지? 그래서 너무 비싸게 가격을 이미 3000시즌 측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다보니 저런 90, 90ti, 80ti 이런 애들은 아직도 내릴 폭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할인폭이 엄청 커보긴 이 하죠 처음부터 워낙 비쌌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내려갈 이유는 딱두개 있습니다 아주 고가형이었던 3080TI 이상급은 아직도 내릴 폭이 있고 그리고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가 되면은 그러면 한 5에서 10%는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달러가 내리는 거는 기다하기 어렵습니다 한동안은 미화가 강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루어질 거요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뭐. 반 년에서 1년 이상은 강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안, 내려가, 안 내려가겠죠? 어, 상급 제품만 좀 내려가는 게 보일 거고요. 성전님이 생각하는 최저가는 뭔가요? 지금 특가하는 애들이 제일 최저가일 거예요. 그거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나와 상식 가격이 그 밑으로는 거의 못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저가는요. 지금 특가하는 애들. 이요 지금 특가하는 애들 이 얼마나 산데요 어, 단나가 최저가 대비 5에서 10% 싸더라고요. 특가 어디서 구하는데요? k 사전 타세요, 게시, 게시판. 열심히 찾아보시면 특가 탈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성전님4천시즌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까요? 음. 4 0 0시즌은황 회장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더 올리면 안 돼. 3 0시즌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어, 성능이 올라가는데 더 올릴 수 있죠? 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아니,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어. 신제품 나오면 늘 성능이 20, 30%는 더 높았지. 그러니까 4000cg가 또 성능이 올랐다고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자동차도 나올 때마다 성능이 오르는데 막큰폭으로가격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글카처럼 맞죠? 자동차 10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10년 전에 그랜저랑 지금 그랜저랑 비교해도 뭐가격두배 차이는 안 날걸? 근데 지금 컴퓨터 부품은 특히 그래픽카드는 두배 차이 나거든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제품이랑 두배 차이 나지 10년 전에 제일 하이엔드 제품 100만원 안 했는데 지금 제일 하이엔드 제품 300만원 하니까 두배상 차이나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4000시리즈가 음, 이거 더 좋게 나온다 해도 가격 오르면 안된다 생각해요 당연히 신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개선된 성능에 어, 거의 동일한 가격 혹은 진짜 소폭 오른 가격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봐요 물가상승폭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황해들이조금이도 양심이 있다면 4000시리즈 가격은 자, 3 0시리즈 MSRP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진짜 양심이 있다면 근데 황 회장 양심이 없던 생각이야 나는. <웃음> 있으면 똑같이 나올텐데 없던 생각에 왜? 900에서 1 0 0 0감소 올렸고 1000에서 2 0 0 0감소 올렸고 2000에서 3 0 0 0감소 올렸거든. 아니 이렇게 매번 올려도 사주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심지어 판매량이 늘어나네? 최고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4000시리즈 좀 비싸게 내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똑같은 MSRP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이 미화가 강세가 되면서 어,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출시가보다 10% 올 거고요. 황해진 양심 없어가지고 MSRP도 10% 올려, 올린다. 려올 치면은 20-30%가 를수 있겠죠. 환율도 올랐는데다가 10-15% 에서 올랐거든요. 그런데다가 또황해진 10% 더 올리면 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 적용이 되겠죠. 어? 그다보니 어, 더큰 폭으로 오르겠죠 그냥 20%가 아니라. 어. 하여튼 그래서 4000CG가 뭐 동일한 가격에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준다 생각하는 거는 행복회로 터지는 얘기 같고요. 그건 타는 것 같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두배 성능이 아니라는 거는 다 판명이 났고요. 유출자를 보니까 40%인가 50%인가 그런 것 같던데. 그러니 4,000 시즈 존버가 마냥 해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000 시즈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000 시즈 나왔을 때 비교해보고 3,000 시즈가 메리트스면 3,000 시즈 사면 좋을 거고. 메리트가 없으면 4차 시리즈 가야 되는게 맞겠죠 에이 뭐구형사는게 어떻게 메리트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지금 2060처럼 지금 3060사는것보다2060 사는게 좀더 가성비 좋잖아요 3050사는것보다2060 사는게 당연히 더나은거고요 맞죠? 지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예를 들어 뭐 4060이 나왔다 근데 3070이 더 메리트 있을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4080이 나왔는데 어? 가격 내렸는 3080TI나 그냥 30, 80, 40, 4000, 시리즈 패싱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폭을 늘리려면 일단 어찌했던 4 0 0 0리즈 출시되기 직전까지 보는게 맞아요 선택폭을 늘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된다 싶으면 은 그냥 지금 특가 타세요 특가 타시거나 아니면은 특가를 도저히 못할 상황이면 다나와 최저가 제품이라도 그렇게 구매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달러 내리는 거 언제까지 내릴지도 알 수도 없는 논시고, 그렇게 내려왔자 앞으로 내릴 폭이 사실상 거의 없죠. 제가 보여드린 지표에 따르면. 시제품 나온다고 크게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 일단 1순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가를 지금 사시는 게 낫고, 어차피 사야 된다면, 2순위는 다 나와 체육가 제품을 일단 고르고 골라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어, 삼순이는 없어요. 중고는 어때요?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중고는 채굴 때문에라도 솔직히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나와 있는 제품 절반 이상이 채굴일 텐데 채굴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고는 일단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초기 구매가에서 일단 10% 마이너스 하고 생각해야 되고요. 포장 뜯자마자 또한 10%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 20% 뺀 상태가 기본 가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하고 AS 빵빵해야 살 만한 값어치가 조금이라도 있지. AS 뭐 1년 이상 없어졌는데 <웃음> 20% 싸다고 사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는 제 기준이지만 저는 이제 세금 세제가 엄청 크거든요. 무조건 저는 현영을 받든 아니면 계산서를 떼는 떼야 돼요. 안 떼면은 소득세가 2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웃음>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요. 여러분은 저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진짜 중고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 직장인도 세세 혜택은 받을 수 있고 학생이거나 아니면 은 개인 사업자인데 그랬잖아요. 세금 같은 거뭐 상관없다 하신 분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나 중고 한번 생각해 볼라나여튼아 그건 있을 수 있네요 신형 나왔을 때 3000시즈 중고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새금은 가격이 거의 안 내리더라도요 그런 거는 종종 있어왔죠. 실제로 3차 시즌 나올 때 2000시 중고 가격은 꽤 많이 내렸습니다. 2070 슈퍼가 60몇 만원 하는 게 30만원 후반까지도 중고 가격에 내려갔었으니까. 어, 뭐 그런 거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이제 그때 가봐서 생각할 일이고요. 여튼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여러분이 생방에 자주 물어봤던. 그래픽 카드 가격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 과거가 보통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도 요대로 따라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요. 그뭐 다른 분도 하는 얘기도 좀더 다양하게 접해보고 결정하시길 아주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어, 부탁드립니다. 자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